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여자친구에게 혹은 아내에게 여러분들은 혹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꼰대 남친, 꼰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많은 남성분들이 여자친구와 혹은 아내와 이야기를 할때 들어주는 게참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내 여자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번엔 정말 잘 들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대화에 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나서는 음, 난 이번에 정말 잘 들어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죠. 나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화내지도 않았고요. 내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디테일하게 잘 이야기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난 무난하게 대화를 잘한 것 같아 정도가 아니고요. 퍼펙트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화의 끝에는 싸우고 있거나 여자친구 혹은 아내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아 보여서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화에 임하기 전에 내 여자친구와 내 아내의 기분이 분명 좋은 상태였다면 이제는 내가 꼰대 남친이었나? 내가 꼰대 남편이었나? 하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자와 대화를 처음부터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여자와 대화를 하면 자주 다투던 분들은요.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화를 잘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잘 들어주는 것에 목표를 두자 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요 여자로부터 큰 점수를 받는 행동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요 더 궁금해해 주거나 맞장구를 쳐주거나 더 욕해 주거나 위로를 해 주거나 함께 기뻐해 주거나 등등의 몇 가지 더 구체적인 행동들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내 여자와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인 공감해 주기가 목표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과정들 속에서 남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은요 더 욕해 주기와 맞장구 쳐 주기일 건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게 남자한테는 되게 힘든 부분이면서도 여자에게는 엄청나게 큰 점수를 따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대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영이하고 지영이 남친을 오늘 만났는데 나보고 턱 깎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아 그래? 얼굴이 되게 갸름해지고 예뻐진 것 같아서 라는 거야. 그래서 지 남친한테 얘는 눈만 수술했는데 정말 예쁜 것 같아 라고 막 그러는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은디하는 건데 내가 진짜 꾹 참았거든? 남자친구만 아니었어도 한소리 했을 건데 근데 생각할수록 자꾸 열 받네 오빠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여자가 꺼냈어요 물론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겠죠 그런데 대부분 마지막에 오빠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부분에서 실패들을 하실 거예요 나한테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덥석 내 의견을 제시하시겠죠 그런데 이때 한번 꼭 침착하게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 내 의견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말을 해주길 바라는 건지요. 아무 생각 없이 잘 들어주다 보니까 몰입이 되다 보니까 그에 맞는 대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영이가 네가 예뻐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닐까? 너무 예쁘니까 그런 네가 예쁘다고 칭찬하려고 한건 아닐까? 설마 친구인데 그런 의도로 얘기했겠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분명 칭찬한 걸 거야 얼핏 들으면요 남자가 되게 잘 말해 준것 같아요 위로도 해주고요 기분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꼰대남친, 꼰대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남자가 지금 한 말은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는요 그럼 너는 지금 내가 그 정도 생각도 없고 그 정도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내 친구의 말을 비꼬아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친구를 그 정도로 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내가 자격지심 때문에 괜히 찔려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네? 내가 내 스스로의 감정 컨트롤도 못하는 그렇게 불안한 사람으로 평소에 봤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너만큼 생각하는 힘이 없어 보인다는 거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도대체 뭐야? 너는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는 쓰레기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영이 편을 드네? 지영이 남자친구야? 내 남자친구야? 이런 생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니까 확 기분이 상하겠죠. 근데 나는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도덕적으로 바른 말을 한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꼰대거든요. 내 여자친구나 내 아내도요, 뭐가 도덕적으로 맞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 궁금증에 정답을 알려달라고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요, 나만 정답을 알고 있어서 훈계하듯이, 가르치는 듯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요,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남자친구예요. 남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여자가 생각하는 내 남자친구와 내 남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 맞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꼰대처럼요 사실은 사실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너한테 도움될 게 없어 결국 나만 피곤해져 그렇게 살면 내 주변 사람들만 힘들어져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정말 명쾌하고 도덕적인 오답이죠 내 여자는 요 답이 뭔지 몰라서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너와 나의 생각이 같은 마음이라고 믿고 말한 거고요. 내 편인 네가 나보다 더 흥분해서 내 상대를 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같이 뒷담을 해주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말한 거란 말이죠. 네가 내 친구를 욕해주면 네가 내 편이라는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베프가 생겼다는 라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고요. 네가 그렇게 말해준다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화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받게 돼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보다 네가 더 흥분해서 욕해주면 지금 내가 친구를 욕하고 있는 내 모습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잘 참고 견디는 인성이 괜찮은 사람으로 느낄 수 있어서 그 역할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진실이든 아니든 내가 이런 기분이 들었을 때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는 그 모습이 귀엽고 고맙게 생각되면서 나도 뿌듯한 마음이 들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나 혼자 좋은 사람인 척, 나 혼자 옳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꼰대의 짓이라는 거죠. 우리 회사의 사장님과 부장님도 요 나한테 꼰대가 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사장님이 요 회식으로 쓸 돈을 차라리 월급에 보태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 건의를 하면요 사장님은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조직에는 서로의 단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회식이라는 행동들은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상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는 회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걸 모르셨나요? 내 여자친구와 내 아내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면서 여전히 꼰대 남친과 꼰대 남편으로 대접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